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중년에게 있어야 할 여름기본댐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요 70대 초반 젊게 보이게 하는 우아한 여름옷 영상을 요청하신 안선숙님과 60대, 70대 차림을 요청하신 한양순님의 요청으로 준비했습니다. 여름에 중년 여성이 갖추고 있으면 좋을 아이템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첫 번째는 모자입니다. 모자는 한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템입니다. 이 모자는 또한 나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. 두 번째는 벨트입니다. 우리의 차림에 포인트를 주세요. 몸이 아주 달라 보입니다. 세 번째는 샌들입니다. 요즘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더워진 날씨만큼 발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름 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색상은 키가 커보이게 뉴트럴 톤이나 아니면 파스텔 계통의 색상이라면 여름에 더 시원하게 보입니다. 네 번째는 선글라스입니다. 여름철에는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필수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. 이 선글라스는 나의 가치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입니다. 다섯 번째는 숏팬츠입니다. 여름에는 숏팬츠 코디가 무척 활용적입니다. 이 숏팬츠는 무더위를 피하게 해줄 수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. 여섯 번째는 드레스입니다. 여자로 태어난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름에 원피스를 입을 수 있다는 기쁨인데요 원피스를 입음으로 더위를 식혀줄 수도 있고요 멋지게 우리의 옷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드레스에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준다면 한층 더 멋스럽겠죠? 일곱 번째는 화이트 팬츠입니다 이 화이트 팬츠는 여름에 산뜻하고 멋지게 보이게 해줄 수 있는 팬츠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할 수 있습니다 이 밝은 색상의 옷이나 모노톤 색상의 옷과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구독자분 중에 아가페 사랑님은요 저희 영상 중에 화이트 팬츠 잘 입는 여자는 라는 영상을 보시면 많은 옷 입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여성은 본인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순간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우리 꾸미지 않으시겠어요? 패션 팬 아시아였습니다.